전자는 전자의 이동 방향은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. 근데 전자가 네.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잖아요. 있 네.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. 아, 네. 그럼 다 전류의 방향은 또 반대예요. 이렇게. 네. 그래서 B에서 A로 흐르네. 그러면 답이 4번. 아, 아 맞다. 이거 책에 이렇게 풀었는데. 그렇군요, 그렇군요. 네. 이거 별도 전화기에서 그죠? 그런가? 네. 어떤 전기회를 해서 5초 동안 총 2.5 곱하기 10에 20개의 전자가 이동했다. 물음에 답하시오. 5초 동안 흘러간 전화량은 얼마인가? 일단은 총 이만큼 전자가 이동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.. 일단 5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으면 전화량은